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을 통해 기존 인프라 중심의 스마트시티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역 SW기업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 며 대구시도 지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펀드 결성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대구 수성 알파시티 최초 소형 섹션 오피스인 수성 마이더스 센트럴 타워가 분양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세대 분양이 마감이 임박해 있으며 1층 상업시설 분양도 접수 중이다. 대구시 수성구 대응동 8 7 1번지 1원에 들어서게 되는 수성 마이더스 센트럴 타워 섹션 오피스는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의 오피스 130호실, 근린생활시설 14호실, 총 144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섹션오피스는 실내의 욕실과 주방 등 업무에 불필요한 시설을 없앤 구조로 설계되고 예산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한 모듈형 부품을 자유롭게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는 형태 면적 구성이 가능해 실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밖에 업종 제한이 없어 금융기관, 관공석, 대기업 등 다양한 업종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1에서 2인 기업 및 구도심 사업가와 스타트업 CEO 등 신생 벤처 사업체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13에서 16 내외로 설계되는 섹션 오피스 수성 마이더스 센트럴 타워는 예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면적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 역시 섹션 오피스의 특징이다. 보유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수익형 상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수성 마이더스 센트럴 타워의 경우 계약금 10%와 중도금 전액 모이자 혜택이 제공되어 눈길을 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수성 마이더스 센트럴 타워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입지 조건이다. 우선 고산역과 대공원역을 사이에 둔더블 역세권이며 3호선 수성알파시티역이 예정되어 있어 메리트가 높고 수변조망권이라는 자연친화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인근 연호지구 법조타운과 약 29만평 규모로 사업을 진행 중인 수성의료지구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전문특화병원과 첨단 IT기업 유치에 특화되어 선진지식 및 기술 도입을 통한 국가의료 IT산업발전 선도에 앞장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롯데쇼핑타운 2025년 완공 예정을 통해 연간 2천만여 명의 집객효과와 신규고용 8천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롯데쇼핑타운은 대구 최대 규모 쇼핑몰로 지난 5월 착공을 확정했다. 사업지 근거리 인구는 수성구 약 17만 세대 42만 800명에 인접 경산지역 12만 1천 세대 26만 5천 명으로 총 70만 명의 기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 업무 인력을 더한다면 평균 100만 인구가 네. 상주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또약 7천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알려져 행정, 업무, 주거, 문화, 네. 환경이 어우러지는 도심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동서쪽을 관통하는 달고대로와 맞닿아 있어 시내 접근성이 좋으며 수성하이시가 근접해 외부 진출입이 편리한 교통환경까지 갖추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성 마이더스 센트럴 타워는 편리한 교통과 인프라, 개발 호재를 갖춘 입지인 만큼 투자 가치도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고입을 모은다. 구 수성 알파시티 최초 소형 섹션 오피스인 수성 마이더스 센트럴 타워가 분양 초일기에 들어갔다. 대구시 수성구 대응동 871 3번지 1원에 들어서게 되는 수성 마이더스 센트럴 타워 섹션 오피스는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의 오피스 130호실 근린생활시설 14호실 총 144호실로 구성된다 섹션 오피스는 실내의 욕실과 주방 등 업무에 불필요한 시설을 없앤 구조로 설계되고 예산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한 모듈형 면적 구성이 가능하다 수성 마이더스 센트럴 타워 개혁 다류 입구를 상가 의신 건강 수상가 의신 대표는 수성 마이더스 센트럴 타워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입지 조건이라며 우선 고산역과 대공원역을 사이에 둔 더블 역세권이며 3호선 수성 알파시티역이 예정되어 있어 메리트가 높고 수변 조망권이라는 자연친화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